왔다! 왔어! 진행자 믹스 아닙니다. 장가계행 2부 천자산 관광을 가보겠습니다. 천자산은 원가계라고도 합니다. 엄청난 넓이의 산들이, 삼천년계의 귀암계층들이, 산을 뚫려라고, 산을 똥구멍 찔러라고 딱 선초사입니다. 이런 것들 누가 만들지는 않을 것 같고 자연이만들 놓은 인간에게 준선물이죠 자, 언제 옛날에는 여기 가봤겠어요 사실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걸어서 올라간다 아마 한달 내에 올라가야 될것같습니 아예 보지 않고는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것이 바로 천자산입니다. 저 천자산에 저산국대기 중앙공간에 보시면 저에 뭐가 있습니까? 백룡 엘리베이터라고 있습니다. 산에서 땅바닥으로 바로 내리꽂는 엘리베이 백룡 엘리베이터가 저기 있습니다. 다 보시죠. 영화 아바타의 촬영기가 됐던 곳입니다 종편 좋나봐요. 배경이 딱 됐다. 영화에. 아, 이런거 참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영화 촬영기 했다 자, 그러면은 가춤을 아, 갖고 가는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영화 아바타지 촬영기 했다 자, 여기가 바로 천자산 논각이 쭉 보시겠습니다 아볼려보면서 시끄러게 하면은 조금 불타는 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하겠습니다 자 <웃음> 네, 보시고요 네. 어 전날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정말 한마디로 재수 음이었는데 마침 천자산을 제대로 보게 됐고 마 천자 하늘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원각의 천자산 아바타 이제 이아생원수이들이길바닥에 많이 있어요 이렇게 누가 먹으라고 좋은 것 같은데 어, 저놈들도 병균이 있으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막 달라붙니까요 어지감시 사진이 나나 찍고 부끄러워 하는건지 안해를 아, 놓고 있지만 이제 살짝 돌려져 있고 그래요. 아, 이렇게 해서 주변도 쭉 둘러보고요 어차피 천자산 보는 것이 오늘 목칙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한번 쭉 돌려보겠습니다 영상을 담습니다 보세요! 주변 사람들도 있죠? 많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저기에 아, 장각에 북인간 사람들, 구경 온 사람들. 제가 볼 때, 한 8, 90%는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맹인들이요자기네들이 보러 와. 음, 그 중에 한국 사람, 일본 사람도 좀 있었습니다. 저렇게 삼층여 개의 저돌 기둥들이, 바위 기둥들이 저렇게 쭉서 있다고 합니다. 높이가 아,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 보면은, 쭉 한번 보세요. 네. 이제 백룡 엘리베이터 타로 저기 내려갑니다. 백룡 엘리베이터는 하늘에서, 한 꼭대기에서 땅바닥으로 내리고 있는 곳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마침 보이지만은, 조금만 내려가면 엘리베이터, 그냥 타도 먹입니다. 아. 그 <기네> 와, 그냥 엘리베이터아 가장 요엘리베이터리있엘리베이터리냥이터를 얻을 수있을있이터를 얻을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얻을 수 있는 이을 아... 이터를 얻을 수 있는 엘리베이있이터를한3수있에 엘리베이터를 얻을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얻을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얻을 수있아 엘리베이터를 얻 길이에 열리베이 갱용패에 저희 도착이 됐습니다 내려왔네요 네, 이렇게 해서 장가게의 천자탑 원가게를 쭉둘러보고 있습니다 나 이제 또 내려서 나오니까 경치가더 좋아 바이들이 또 하늘로서 섰죠 한번 보세요. 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요. 여기가 아두 분은 안 가더라도 장가계 여행은 한번 정도는 가볼만합니 그런데 나이 드시고 저도 관광 가는 거는 보내듯 부모님들 보내는 거는 같이 좀 운하고 싶지 않아요. 가이는데 힘이 들어요. 자, 전부 다 하늘로 올라섰습니다. 죽숭처럼 생겼어요. 바위들이 전부다. 이렇게, 찬자산대중열차 타고, 원가기로쭉 해서 내려왔다가, 심리하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저 코끼리 열차, 꼬마 열차를 타고 갑니다. 심리하랑라는게양 사이드는 심리에, 전체적으로 볼거리가 너무 많아. 이런 뜻으로 있다고 그러는데, 그냥, 타도 좋은 거 많이 보고 나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고, 이냥 열차 타고이니다을이이영을이영상이영상고이영고이영상고이이영상고이영고이 영상을 보이영이 영상을 보이을고이 영상을 보고, 이영고이 영상을 고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고이고